왔다 지는 게 왔답니다. 오늘 왔다는 문경 용추폭포를 보겠습니다. 용추폭포는 어디냐? 경북 문경시 가나 완장리에 있습니다. 해야산 자연 취향림에서 중대로 오는 계곡을 따라서 형성되어 있는 용추 계곡 속에 용추폭포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고 계신 곳은 용추폭포의 하부입니다. 엄청난 물살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대장마가 있기 훨씬 전에 이렇게 엄청난 물살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죽폭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엄청난 이렇게 엄청난 물살이 대야산 자연의 양에 용추 계곡에서 쭉 내려오는 물살이 이렇게 용추 폭포에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용추에는 두 개의 이 용토림이 있습니다 바로 용두 마리가 하늘로 승천할 때 남겨놓은 비늘자국인데 지금 보시는 저 오른쪽 왼쪽 약간 검게 걸린 곳 저곳입니다마는 지금 물이 너무 많아서 그곳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갱북문개시강원도완장기에 있는 용추폭포를 보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